계속 그냥 오르기만을 기도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국내 고려에서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블루토스의 콩콩입니다 오늘은 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전송을 해서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업비트나 빗썸 같은 이제 국내 거래소를 이용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국내 기업이라는 점과 편리한 UI, UX 등이 장점이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매매가 좀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이제 쌓이시는 분들 그리고 좀 이쪽에서 이제 경력이 좀 되신 분들은 뭔가 부족함을 느끼실 겁니다 대표적인 부족함이라는 게 어떤 매매할 수 있는 코인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그 코인들의 각각 어, 볼륨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시장 자체의 크기가 아무래도 국내는 약간 적기 때문에 어, 해외 거래소로 어, 나중에는 많이 옮기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거래소라고 할수 있는 바이낸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거래소와 다르게 코인의 종류도 많고요. 그리고 볼륨도 상당히 두꺼워서 주로 알트코인을 매매하기에 상당히 좋은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진 선물 그리고 뭐 디파이 뭐 레버리지 토큰 같은 다양한 이런 그 파생 상품들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국내 거래소에서 이제 단방향으로 하는 매매의 리스크를 좀 해칭을 할수 있습니다. 계속 그냥 오르기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내 거래소는. 근데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인버스 거래도 가능하고, 레버리를 통해서 어 조금 더큰 기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어 수단들이 존재를 한다. 가장 메인이 되는 시장은 테더 마켓이고요. 테더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이제 스테이블화해서 만든 코인인데, 가장 볼륨도 많고요. 코인의 종류도 가장 많아서 어 메인으로 활용하는 마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바이낸스로 이제 전송을 해야 되는 그런 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좀 초보자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는 게좀 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코인 전송에서는 주로 이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리플, 스텔라, 뭐 트론 등등 많이 쓰입니다. 많은 코인들이 쓰이는데, 뭐 어떤 코인으로만 사용하리라는 법은 없어요. 내가 가, 현재 이제 쓰고 있는 거래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코인을 보내려고 하는 거래소에 그 해당 코인이 모두 상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지갑이 모두 열려 있다 라고 하면 모든 코인이 전송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전송 같은 경우에는 어 입금을 받는 거래소에서 먼저 지갑 주소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보내는 거래소에서 그 입금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서 출금을 신청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송은 보내는 거래소에서 컨펌을 하고 그리고 해당 코인의 그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받는 거래소 컨펌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시간은 주로 이제 그 보내는 쪽 거래소랑 그리고 트랜잭션에서 상당히 좀 많이 소모가 되는데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보내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래소 입출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입출금 클릭하시면은 해당 어, 코인들 입출금이 가능한 코인들 목록이 딱 나와요 업비트에 있는 비트코인을 바이낸스로 보내서 활용하는 방법을 어,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받는 거래소 쪽에서 입금 주소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바이낸스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지갑 네, 현물 보시고 메뉴에 입금이 있습니다 입금 클릭하시면 은 여기 입금 가능한 암호화폐 목록이 쫙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메이저한, 주로 사용되는 코인들의 목록이 나와 있는 거고, 뭐, 만약에 리플을 보내고 싶다, 리플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코인에 대한 심보을 치시면 돼요. 일단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BTC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선택을 하고, 네, 입금 네트워크 BTC.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QR코드랑 어, 여기 지갑 주소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QR코드를 찍으셔도 되고요 어, 대부분 PC로 하시니까 여기 클릭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보내는 거래서로 옵니다 비트코인 입출금 클릭하시면은 근데 지금은 출금을 할 거니까 출금 신청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 일반 출금 바로 출금이 있는데 바로 출금은 업비트 계정 간의 전송에 사용되는 거니까 어, 일반 출금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출금 주소에 복사해 놨던 입금 주소를 그래서 아까 바이낸스 입금 주소를 업비트 출금 주소 입력란에 입력을 하시고 출금 수량은 최대 아 없네요 비트가 네. <웃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다 선택하시고 보내는 수량 입력하신 다음에 네, 확인 버튼 누르시고 밑에 출금 신청 하시면 이제 어, 보내는 거래소에서 컨펌이 진행이 되고 이후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의 트랜잭션이 이루어집니다 어, 수수료는 뭐한 가기로는한 2, 3만원 했던 것 같아요 네, 2, 3만원 했던 것 같은데 어,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래서 스텔라루멘이나 리플이나 아니면 좀 이런 빠른 애들 위주로 하시면 수수료랑 속도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어,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금을 하게 되면 어, 그 각각의 코인들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서 뭐 몇분 걸리는 애들도 있고요 몇 시간이 걸리는 애들이 있고 심지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한창 네트워크 부하가 걸렸을 때는 한 하루 이틀 걸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이거는 보내는 코인의 종류에 따라 너무 다르다 어,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아, 만약에 모든 과정이 이제 진행이 돼서 입금이 완료가 된다 예, 그러면 다시 예, 지갑으로 가시면은 어, 제가 보냈던 코인들의 그 잔고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 시드가 입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입금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트 마켓에서 거래를 하실 거면은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다른 알트코인을 사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테더 마켓에서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받은 비트코인을 테더로 환전을 한 다음에 테더 마켓에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려고 하면은 마켓 가셔가지고 만약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 현물 마켓 네, 피아트 마켓 가시면은 여기 BTC USDT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테더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만약에 비트코인을 본, 전송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현물 마켓, 피아트 마켓 가셔 가지고 BTC를 USD 테더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른 코인이다. 뭐 리플이나 뭐 이더다.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현물 마켓, 피아트 마켓 가셔 가지고 어 해당 코인을 테더로 환전을 하시면은 여기 USDT 마켓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피아트는참고로 그냥 법정화폐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법정화폐. 네. 그래서 네, 가 보시면은 UI는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호가창이 있고요. 구매, 판매 예, 이렇게 있고 지정가, 예, 시장가 이거 어, 그때 설명드렸죠 그래서 어, 어떤 가격으로 얼마만큼 매수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어,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UI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사용을 해보시면 은 상당히 좀 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바이낸스가 이제 빗썸이랑 업비트 보다 좀안 좋은 면이 뭐냐 안 좋은 면이 굳이 따지자면 은 어, 실시간으로 그 평단 계산이 안 됩니다 평단 계산이 안 돼서 어, 수익률을 실시간으로 막 책정을 할 수가 없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많이 벌면 은 그런 거 무뎌지잖아요 예, 많이 벌면 되니까 네, 그래서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실명 계좌가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안될 겁니다 앞으로도 안될 거니까 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코인을 보내야 된다 예, 요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어... 코인 전송 방법, 그리고 그 바이낸스 해외 거래소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네, 부탁드립니다.